식품위생법을 이제 마쳤고 여러분 교재의 제3편 보시면 기타관계 법규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8가지 이 법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법입니다. 우리 영양사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에, 법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국민건강증진법, 세 번째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은 우리 영양사 면허 관계된 그 근거법령입니다. 즉, 저번에 우리가 국민영양관리법은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 네 번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섯 번째 공중위생관리법. 먹는 물, 먹넘물 수질 기준,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 학교 급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된 요약 칩을 보면서 일단 큰 윤곽을 우리가 잡고 세부적인 부분은 교재를 교재의 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시행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행이 2021년 12월 28일 시행된 법령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나옵니다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만약에 이 법의 목적을 그대로 여러분들 학교 급식에 관한 뭐 이렇게 건너뛰고 만약에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버렸다면 학교 급식법 생각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함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정의 자, 정의는 꼭 목적과 정의는 보자. 여기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관심 가지시고 눈여겨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여기에 제4조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학교급식이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실시를 해야 돼요 그다음 학교급식공급업자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이건 법제 15조, 규정, 아 15조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이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사람을 학교급식공급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그 다음 급식에 관한 경비 이런 용어가 나와요. 자, 법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는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자, 학교 급식을 위한 경비에는 식품비 식품비 그다음 자,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 시설 설비비를 말한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 시설, 그 다음 설비비를 말한다. 제4조. 학교 급식 대상이 모든 학교가 다 되느냐?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되지 않느냐? 자, 여기에 학교 급식은 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제약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자, 유치원. 자, 유치원이 몇년 전에 유치원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유치원인데 단서조항이 있죠. 다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하겠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몇 명일까? 이거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자 그다음 두 번째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자, 포함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술 중고등학교, 대한학교, 대안학교그 대안학교.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 학교가 학교 급식 대상이다. 학교 급식 대상이다. 그 다음, 급식 시설 설비를, 자, 학교 급식을 실시하려는, 실시할 학교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설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자,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그 다음 급식시설 설비 종류 기준이 시행령의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종류 기준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갖추어야 할 시설 학교 급식 시설에 갖춰야 할 시설 설비 종류와 기준은 첫째 조리장이 필요합니다. 조리장 당연히 뭐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돼 있어야 되고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식품 운반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고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 기기, 냉장 냉동 시설, 세척 소독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식품 보관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급식 관리실이 필요해요. 그 다음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갖추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리장은 어떤 시설 세부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느냐. 자, 이건 이제 시행 규칙에 또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조리장의 시설 설비에서 당연히 내부 벽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표면이 깨끗한 재질이어야 한다 그 다음 7번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 자, 이런 조건 그 다음 나머지 부분 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해충 쥐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 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 조리장 내에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 조리장 이 조명 밝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조리장 조명 밝기는 자, 조리장은 220룩스 이상 다만 금수구역은 540룩스 이상 그래서 금수할 때 아주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금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명을 540룩스 이상을 요구하고 를뭐 조리장은 그것보다는 조금 조명이 낮더라도 한 220룩스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그 다음 설비기구에 설비 기구에 당연한 자, 냉장고, 냉동고, 자, 여기 우리가 식재료 보관해야 되잖아요. 자, 냉동식재료 해동도 해야 되고 가열조리된 식품도 냉각도 시켜야 되고 자, 여기에 필요한 냉장고는 5도씨 이하, 냉동고 영하 18도씨 이하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식품보관실. 당연히 식품보관실. 그 다음, 식품보관실과 소모품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더기 할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못할 때 공간을 구획해서 구분되도록 해라. 그다음 바닥 재질은 물 청소가 쉽고 미끄럽지 않게 배수가 잘 돼야 한다. 뭐 환기 시설 충분한 보관 선 선반 등을 설치해야 되고 보관 선반은 청소 및 통풍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 사항이잖아요. 그다음 3번 급식 시설, 편의 시설. 자, 급식 시설, 편의 시설. 자, 휴게실도 해야 되죠. 자, 휴게실은 외출복장으로 인하여 위생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두어야 한다. 외출복은 외출복이고 위생복은 위생복이지 위생복 입고 외출했다가 그 다음 조리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 꽤 많죠?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실, 뭐, 어떤, 뭐, 누구 보면 뭐, 조리복을 입고, 뭐, 호텔, 뭐, VIP 고객이 왔다고 영접하러 가는 그런 멍청한 짓도 하는, 어,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조리복을 입고, 위생복을 입고, 그게 공항에 갑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는 수는 있을 것 같아. 요 그렇죠. 병원이 어때요? 병원 균이 가장 많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이 병원이잖아. 그렇죠. 정말이 틀린 말입니까? 어? 아니죠. 자, 그 다음, 식당. 자, 식당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급식 인원수를 고량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다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교실 배식에 필요한 운반기구와 위생적인 배식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자 이렇게 에,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지 않다면 은 학교 급식의 최종 어떤 책임자는 누굽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학교의 장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이런 영양사 쌤이 주 업무가 되겠지만은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기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식품 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른다. 자 이렇게. 어, 그 다음 제7조에 영양교사 등을 배치하라 자,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자,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 급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수 있다. 그 영양, 영제8조에 영양교사 직무가 나옵니다. 자, 영양교사 직무의 직무가, 어, 1.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검수, 2. 위생 안전 자극 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그밖에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영양교사인데 교사로서 교단에서 영양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맞죠? 그데 지금 어릴 때그 식생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쪽에 한번 보세요 어릴 때이 식생활 지도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양교사를 두고서도 영양교사를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활용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맞죠? 저는 이것도 학교장이 어떤 그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히 아주 좋은 학교 급식을 통한 교육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학교는 크게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 제8조에 경비 부담 등입니다. 자, 경비 부담. 누가 경비를 부담하느냐, 부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비. 아까 급식 시설 설비비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 학교 설립 혹은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영자가.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줄수 있어요.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학교 급식시설 설비비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을 해라. 그 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급,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면은 아주 좋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정도다. 그러면 못하지.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급식 운영비가 야,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나?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급식 운영비. 그런데 보호자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보호자가 일부 부담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학교 급식 운영비까지 부담시키는 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가 있어요 식품비 이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 부담이에요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해서 식품비,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뭡니까? 위쪽에 얘기했듯이, 그 어떠한 뭐, 이런 지자체에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어요. 이 때, 이제, 지자체 별로도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편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여기에, 자, 급식 운영비를, 급식 운영비가 누구가, 보호자가 일부 부담 시킬 수 부담할 수 있다, 얘긴데, 급식 운영비라는 게 뭐냐? 자, 이세 가지를 급식 운영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급식 시설 설비 유지비, 그 다음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자, 이걸 우리가 급식 운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때, 만약 종사자의 인건비와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경비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수 있다. 자, 그 다음, 학교 설립 경영자는 보호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 식재료,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만약에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그밖에 식재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누구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 교육부령에 에, 교육부령에 이제 시행규칙 제4조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우리가 내용은 좀 상세히 한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품질관리 식재료 품질관리는 별표 2와 같다. 자, 별표 2가 이겁니다. 자, 별표 2. 자, 농산물. 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해라. 다만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표시 대상이 아닌 농산물은 예외로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서 다의쌀 우리가 주식이 뭐 어차피 쌀밥이니까 살한 수확 년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규정이 딱어 있어요. 뭐 2년, 3년 이렇게 지난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1년 이내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다음 축산물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식용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 관리에 따라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이거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용어는 지금 안 쓰고 있죠? 맞죠? 축산물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 개별 기준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이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데 에, 자주 문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 쇠고기 축산법 등급 판정 결과 몇 등급? 3등급 이상 한우 및 유구를 사용한다. 사용하라. 그러니까 소고기 쇠고기 3등급 그 다음 돼지고기 2등급 닭고기 1등급 이상 사용해라 그 다음 달걀 2등급 이상 오리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돼지고기 달걀 2등급 이상 소고기 3등급 이상 다음 제 11조 영양관리 자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나와 있습니다. 영양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자, 별표 3 보기 전에, 자, 식단을 작성을 할때 영양관리 기준과 자, 이 식단 작성 시에는 뭘 고려해야 하느냐, 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자, 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최소 기준이겠죠. 자 1. 전통식문화 개성 발전을 고려해라 전통식문화 개성 발전을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해라 2. 곡류, 전분, 채소, 과일, 어육류 및 콩류, 우유,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해라 3.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자,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해라. 다섯 번째,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해서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 별표 3이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B2, 비타민 C, 칼슘, 철. 자, 요 규정은 딱 영양 관리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비고란에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다. 유치원생의 경우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이다. 네, 간식이 더 제공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비고란에 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한끼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한끼 기준량을 제시했는 값입니다 학생 집단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영양 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평가하되, 자,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에너지는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하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 각각 55에서 70 7에서 20 단백질 15에서 30% 범위 내로 하도록 관리해라 자 우리 일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기 55에서 우리 일반 성인은 어디에 70은 아니죠? 얼마입니까? 65예65 예, 65. 7, 2, C 15, 30은 같아요? <웃음> 확인하세요. 그 다음 자 단백질은 학교 급식 영양관리 기준은 단백질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해라. 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 바이타민 A, 티아민, 리보프라빈, 바이타민 C, 칼슘, 철원, 학교 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장,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권장 섭취량 이상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12조. 위생 안전 관리. 자, 제1항.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 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법에서 한번더 언급을 했다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생안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에,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 기본이 되고 나야 그 다음 우리가 뭔가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져야지 위생안전이 흔들려 버리고는 사실 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설기준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개인 위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식재료 관리는 어떻게 해야 작업 위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기본사항입니다. 그 중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개인위생에 식품 취급 및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6개월에 1회입니다. 학교급식은 일반 식품어, 식품 취급원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된다. 다만,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자,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 작업위생에 우리가 좀 소홀히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여기에, 칼, 가,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교차오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교차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은 그래도 좀 교차오염 줄일 수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용도별로 구분한다. 그러면 용도별로 구분을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 무슨 모양이 다르게 할까? 색깔이 다르게 할까? 크기가 다르게 할까?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분하기 힘들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나,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해라.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서 바닥이 아무래도, 어, 오염돼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식품 취급할 수 있는 작업을 해라. 그 다음, 라. 자, 해동은 냉장해동, 약 10도씨 이하에서 냉장해동 혹은 뭐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 21도 이하에서 실시하면 은 실시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해야 된다. 해동시켰다가또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 날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충분히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충분히 세척 소독이 어느 정도 하면 충분히 세척 소독이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어?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기에 대한 뭐 여러가지 어떤 방법을 하니까 충분히 세척되더라 이런 자료도 있고 한데 자이 부분은 식품위생 쪽에서 조금 더 어떻게 세척 소독 하니까 충분히 세척되는지 뭐 세척되는 물질이 그냥 일반 오염 물질이냐 아니면 은 정말로 세척되기 어려운 어떤 물질들이냐 그것이 인체 바로 해를 줄수 있는 어떤 농약이냐? 어떤 거냐? 참 다양해요. 그래서 충분히 세척 소독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뭐 세척 소독, 살균, 멸균, 참 부패, 방지 많이 씁니다. 이 용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하세요. 세척 소독. 살균, 멸균 그 다음 가열조리식품은 중심부가 75도씨 폐류는 85도씨입니다 이상 1분 이상 가열 가열해라 그리고 그 가열됐다는 건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부에 폐류는 85도, 나머지 식품들은 75도 이상, 1분 이상 가열했다. 이 조건. 그 온도계로 확인했고, 그 온도가 기록 유지되어야 된다. 자, 이것만 지켜주더라도 상당한 어떤 뭐 식중독 예방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다음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온도 시간 관리를 통해서 미생물 정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조리했는 음식을 어떻게 배식 금식을 하느냐? 자 급식 시설에 조리한 식품은 온도 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리 후2 시간 이내 배식을 마쳐야 한다. 2시간 이내 그 다음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보관해야 된다 보존식입니다 보존식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인분 분량을 영하 18토 144시간 이상 보존하라 보존식 그 다음 제13조 식생활지도 학교장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정진 및 전통식문화 개성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제14조의 영양상담입니다. 학교장은 식생활에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체중 성장부진 그 다음, 빈열, 과, 체중 및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학교장이 영양 상담 이렇게 해야 되는 자, 이거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럼 실제로 학교장이 영양 상담, 그 다음 필요한 지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누가 해야 되냐. 영양 교사가 하는 직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11조 업무 위탁 범위 자 법제 15조 1항에서 학교 급식 여건산 불가피한 경우라 하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다음 각호의 경우이다. 자 학교에서 만약에 공간적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 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다음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으로 사유 통폐합 등 사유로 장기간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지 못할 경우 그밖에 학교급식 위탁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위탁할 때 이제, 위탁받은, 받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은, 자, 이런,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 중에,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 위탁급식영업업, 영업업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만약에 학교급식 전부를 위탁받았는 경우에는, 자,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급식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신고를 하고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 급식 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된다. 자, 학교 급식을 학, 학교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 급식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학교 급식 운영 방식은 제1항 학교장은 학교 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수 있다. 다만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에 관한 다만 자 이거 단서조항 나왔습니다.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급식 역과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통째로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식재료 선정하고 구매 검수 하는 거는 학교장이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 만약에 위 1항 규정에 따라 의무기관의 위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이런 승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6조. 품질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자, 학교급식의 품질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 사용하면 안 되는 식재료. 1. 원산지 표지, 표시,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표준 규격품 표시, 품질 인정 표시 및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 거짓으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고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알고 사용하면은 이보에 저촉이 되지, 그죠? 근데 만약에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뭐 벌칙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받는 게 당연하잖아. 그죠? 자 그다음 학교의 상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뭐 지켜야 할 사항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일 거고요 그다음 핑크로 된 부분 자 봅시다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규칙 제7조에 품질,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학교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어, 1. 매 학기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 핑크색으로 나와 있죠. 학교 급식에 관한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되는데 보존 연한은 3년이다. 자, 여기에는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 급식 일지 그다음 식재료 검수 일지 거래 명세표 다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 규칙 8조 출입검사 등에 관해서 영재사 14조 제1호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 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학교 급식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제 4조 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5조, 제 5조 1항에 따른 자, 영양 관리 기준, 자, 이런 것들 확인 지도 해야 된다. 그 다음, 제 6조 1항에 따른 위생 안전 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지도는 연 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생 안전 관리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위에 영양관리기준 준수는 연 1회 이상 실시 확인 지도 하라. 그다음 제 17조 생산품의 집, 직접 사용 등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어떤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사육하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각종 생산 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생산품 직접 사용이 이 법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 다음 013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자 학제 1항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 학교급식 운영평가 기준이 뭐냐 1. 학교급식 위생, 영양, 경영 등 급식 운영관리 그 다음 에 학생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 3. 학교 급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4. 학급식 예산 편성 및 운용 5. 그밖에 평가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으면 된다 그 다음 제 19조 출입 검사 수거 출입 검사 수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관계공무원으로 해서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해서 이 각종 뭐 식품시설 서류 작업 상황 이런 걸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도 있다. 출입검사 출입검사 마찬가지 학교급식시설의 출입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식재료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준수사항 여부 확인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그 다음 수거 및 검사 의뢰. 자, 학교 급식에 관련된 검사를 만약에 샘플을 수거했다. 그러면은 검사, 뭐 미생물 검사, 식재료 원산지 품질 안전성 검사. 자, 이렇게 검사를 할수 있다. 그 다음, 징계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좀. 벌칙. 자, 벌칙 부분 제23조, 벌칙. 핑크색이 많죠? 이 부분 좀 정리해서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적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적었는 경우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 논산물 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이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학교 급식 공급업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자, 표준 규격품 표시, 품질 인증 표시, 지리적 표시,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으로 잠시 마무리합시다.